저희 고정 클라이언트 분들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효과는 하고 끝. 얘가 저를 엄청 기다렸어요 오늘은 저희 고정 클라이언트 분들 중에 가끔 촬영이나 기획을 같이 해드리는 분들이 있는데, 매번 그런 건 아니고, 이번 거는 제가 좀 도와드려야 돼가지고, 그거 촬영을 하러 스튜디오로 출근을 합니다. 되게 오랜만에 아침에 나가는 거라서, 뭔가 회사 다니는 느낌이 들고, 맨날 할땐 짜증났는데, 가끔 하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닐게요. 야무진 고무장 가방을 꺼내봤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조금 참으면 우리한테 위용기품 따로 올 거야라고 어, 잘 먹겠습니다. 지금은 촬영이 끝나고 보라언니랑 밥을 먹고 집으로 가는 중인데 3시 40분쯤인데 너무 막히네요. 이제 집에 가서 제거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해야 되는데 내일또 교육 일정이 있어가지고 오늘도 저녁 늦게까지 자고 해야 될것같아 빨리 가고 싶은데 차가 알림 맞춰요 언니 마중 나왔다용? 허, 진짜 심심했어? 진짜 언니 언니 왔지? 언니 보고 싶었어? 진 이상하게 저는 생리하기 한 2주 전부터 식욕이 막 폭발하고 진짜 계속 허기지고 이러거든요? 근데 딱 시작하는 날, 하루 전? 그때부터 밥맛이 뚝 떨어져요. 그래서 아침부터 너무 밥맛이 없어서 이거 보리빵이랑 커피 먹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레이어도 진짜 안쓴 편이고 캠도 많이 없는 편인데 너무 느린 거예요 이게 M1 아이맥 깡통인데 어, 사양을 좀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살까 생각 중입니다 원래는 일찍 넣어가지고 기름까지 넣으려고 했는데 또 지각할 것 같아가지고 내가 귀을잘못 들어서 넣은 거래까저첫번째 스티커 뗐어요 보시죠. 조심 조심 안전 운전해야겠죠. So that puts it out there. t s o t h 뜬금없이 저 얘기를 한다고. 저는 어보이여름 피부 이런 걸있는데어난 그래서 유심히 통했다 <웃음> 차를 오늘은 커피를 두 잔이나 마셔가지고 이거 타갖고 지금 일정이 진짜 완전 밀렸거든요? 오늘 이렇게 다 해야 되는데 하나밖에 못해가지고 싹 정리하고 이번 주 계획을 다시 짜야 될것 같아요. 지금은 이렇게 자막이랑 컷편이랑 효과 같은 거를 다 해놓은 상태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효과음을 하고 끝내야 되거든요? 근데 효과음 같은 경우는 러닝타임이 10분, 15분 넘어가면 너무 오래 걸리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는 2배속으로 해 이런 식으로 엄청 빠르게 돌려놓고 효과음들어할 구간에만 딱딱 넣는 편이에요. 보통 이 작업을 하면서 전체적인 클립을 한번 빠르게 보면서 인트로 할 액기스들을 뽑거든요 아무래도 커피편을 하면서 정말 여러 번 봤던 클립들이라 대부분 내용을 다 알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인트로를 미리 만드는 것보다 이렇게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속도가 나더라고요 이게 영상 편집 파시는 분들마다 속 작업 속도나 작업 건수가 되게 다르지만 제가 피디님들이 그러는데 제가 손이 진짜 빠른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나름의 꼼수 같은 게 되게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좀 프리셋 같은 것도 만들어놓고 한 번에 다 만들어놓고 자주 쓰는 거는 이제 모아가지고 쓰는 편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좀 많이 칠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딕셔니스트에서 원데이 비더 청대를 해주셔가지고, 거기를 갑니다. 드레스 코드가 화이트 셔츠에다가 그린 아이템으로 포인트를 주는 거라고 하셔가지고, 요런, 요런 느낌입니다. 언니 다녀올게, 애기. 안녕. 근데 요즘에 날씨가 좀 따뜻해져가지고, 쿠어를안 틀고, 창문 내리고 운전을 하는데, 아주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그습니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네, 여기 밑에 이렇게 자연적으로 동가 스스로 몸을 굴려가면서 만들어서 한번 제작을 해봤다요 저희 디자인에 오시면서 은 <웃음> 이거 G7X 3.2? 아, 그내 거랑 똑같은데 왜 이렇게 어 진짜 크게 나온 거지? 뭐야? 진짜? 왜 이렇게 장비가 화려해? 와우! 이 너무 약간 불현듯 게 같다. 너무 슬프다. 이나 나도 봐도... 해. 아니 나와도 돼? 아니 안 돼. 음, 한번 젠충 당하고 최근 채널에 종모로한번나와지고 아... <웃음> <웃음> 한명 <웃음> 예전에? <웃음> 아, 근데 확인해보셨냐, 한뭐한번 식사하자고? 이거? 응. 진 식사 제한이 뭔데? <웃음> 음, 맛있는데? 안 찍으셔도 돼요? 아, <웃음> 괜찮아요. <웃음> 지금 친구들 델다주고 오니까 거의 10시여가지고 얘가 저를 엄청 기다렸어요. 현관문 앞에서부터 오늘 내내 혼자 있어가지고 계속 울고 굳지 낑낑거리는 거예요 진저랑 조금 놀아주고 제가 내일 6시에 또 다른 크리에이터 약간 부스팅 프로그램 그런 거에 참여를 하는데 그거 클래스가 있어가지고 지금 영상을 내일까지 두 개를 끝내야 되고 하나를 촬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밤을 새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좀 채널 영상을 좀 많이 올리는 편이잖아요. 친구들이 너 도대체 일주일 몇 개를 하냐고 궁금해하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때그때 그때 다른데 대략적으로 일주일에 세개 많으면 네 다섯 개까지 이 하는 거 없고 그래 가지고 맨날 계획을 어프하게 짜놓고 오전에 하는 거 봐서 오후에 계획을 바꾸거나 다음 날 계획을 바꾸거나 그런 식으로 짭니다. 대충 할거 적어 놨고 새벽 3시까지는 끝내는 게 목표입니다. 저는 주로 클라이언트들한테 영상을 받을 때 구글 드라이브로 봤거든요 그게 이제 좀 파일이 10기가? 20기가 넘어가면은 시간이 진짜 오래 걸려요 그래갖고 제가 그냥 이렇게 오래 밖에 나가 있는 동안 컴퓨터 켜놓고 다운받아 놓고 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집에 왔는데 다운이 다돼 있어가지고 빨리 작업을 시작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 프리랜서 브이로그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직업이 세 개잖아요? <웃음> 약간 난원성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어찌 보면 소포터즈도 두 개를 동시에 하고 있는 거라서 좀 이게 프리랜서라는 게 언제 어디서나 일을 할수 있고 좀내 스케줄을 능동적으로 이렇게 커스텀할 수 있는 반면에 진짜 주말이 없는 그런 느낌이긴 하거든요? 근데 또쉴 때는 내마음대로쉴수 있고 이래가지고 아직까지는 별로 지치지 않고 재밌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때문인지 모를 전문인 판단으로 저를 받아야 할 우리 회사가 인사를 해야 할 상황이 된 겁니까, 석재리님? 장군! 오늘 아침에 완전 정신이 없어가지고 클립을 하나도 못 찍었는데 오늘 5시까지 친구랑 이제 호텔 가서 더글로리 시즌2를 보기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5시까지 호텔에 갔다가 차를 주차를 해놓고 또 다른 대외활동 한다고 한거 거기를 가야 돼가지고 진짜 정신 1도 없이 일하고 밥 먹고 그랬어요 블러셔는 요 이든미네랄 블러셔 발라줄건데 색깔 진짜 너무 예쁘고 여기 안쪽 펄이 이렇게 촘촘하게 박혀있어가지고 이렇게 바르면 광대 쪽에 광이 스르륵 올라오거든요 완전 털어서 조금씩 올려줘도 발색이 되게 스르륵 잘 올라와가지고 저는 몇 번씩 이렇게 레이어링 해가지고 올려줍니다 이건 보내주셔가지고 별 기대 없이 써봤는데 가로 타입인데도 계속 올려도 약간 건조하고 텁텁한 그런 느낌 없이 되게 편안하더라고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웨이크메이크 하이라이터 언제부턴가 이 하이라이터를 안 하면 은 너무 심심해가지고 꼭 하고 나뉩니다. 그리고 또 투쿨포스쿨에서 너무 예쁜 글로시 립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전 색상 보내주셔가지고 다 써봤는데 저는 쿨톤이라 그런지 이 컬러가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워터틴트라 수분 베이스라서 엄청 촉촉하게 투명하게 이렇게 올라가고 저는 지금 이렇게 베이스를 깔고 바르지만 베이스 안 바르고 깔아도 발색이 되게 잘 돼가지고 저는 지금 5호 발랐는데 이거 웜톤 컬러도 진짜 예쁘고 오버립도 지금 손으로 쑥쑥 했는데 진짜 잘 되거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런 안 끈적거리는 글로시 립이라서 저는 되게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외박할 거라서 짐을 써야 되는데 지금 며칠 안 갔던 택배가 이렇게 쌓여가지고 요거를 같이 풀면서 짐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거는 메이크업 파우치인데 엄청 크죠? 제가 요즘 여행을 좀 많이 다니고 이래가지고 메이크업 제품들 정리할 때 파우치가 큰게 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이 피카소에 이렇게 메이크업 파우치가 완전 여행용으로 있는 거예요? 진짜 수납공간 장난 아니에요 이게 클렌징 제품들 넣고 여기 뭐 브러쉬랑 이런 거 넣어가지고 이렇게 들고 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크록스를 샀어요. 제가 사실 좀 크록스가 도대체 어디가 이쁜 거지? 사람들이 왜 이렇게 크록스를 신는 거지? 뭐 생각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저도 크록스가 예뻐 보이는 거예요. 어, 그래서 살까 말까 살까 말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딱 마음에 드는 애를 봐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짠! 엄청 귀엽죠? 저의 딱 취향이 보이지 않나요? 저 보라색 진짜 좋아하거든요 또 이것만 사면 재미없으니까 붓을 이렇게 꾸며줄 것까지 같이 샀고 올리브영 세일해가지고 오늘 드림으로 엄청 많이 시켰는데 다 소개해드리면 저 지금 또 늦을 것 같아가지고 요 스킨브라를 샀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이니플 패치 스킨브라 입문을 해가지고 아주 자유를 얻었단 말이죠. 근데 이 리무브 제품을 한 번도 안 써봤는데 다들 좋다고 하셔가지고 이게 좀 넉넉한 사이즈로 새로 나왔다고 해가지고 구매를 해봤습니다. 좀 이렇게 큰 스킨브라 처음 봐요. 거의 브라 크기만큼 커가지고 진짜 안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안정감 있는 느낌? 이것도 써보고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앰프라니에서 이렇게 기획 세트를 보내주셨는데 이런 레티놀 세럼입니다. 이렇게 하면 열리는 되게 신기하게 생겼네요. 요즘 네티널 성분이 진짜 핫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여러 가지 제품들 저도 써보고 있는데 이렇게 제형은 엄청 묽고 되게 촉촉한데 흡수가 진짜 빨리 되는 그런 느낌? 몇번 문질렀는데 완전 쇽하고 흡수됐어요. 이게 주름, 탄력개선, 미백 이런 거다 되는 되게 고효능 안티에이징 제품이라고 해가지고 한번 꾸준히 써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미장센 트리트먼트 제가 요즘 여행 자주 가다 보니까 진짜 의외로 꼭 필요한 게 트리트먼트 에센스인 거예요. 뭐 바디워시, 바디로션 이런 건다 있는데 이 헤어 오일 에센스가 없어가지고 맨날 여행 다음날에는 머리가 엄청 푸석푸석해가지고 모자 쓰고 다니고 이랬는데 는 노워시라서 그냥 이렇게 뿌리고 그냥 이렇게 끝이거든요 냄새가 진짜 좋고 머릿결이 되게 갑자기 좀 찰랑이는 윤기있어 보이는 그런 아주 신박한 제품이라서 얘도 여행가거나 외박할 때꼭 챙겨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면 얼른 짐 챙겨가지고 좀 늦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호텔에 도착해서 한번더 켜볼게요 저희 뭐 펀유커, 이 베스트 펀유커 3인한테 드리는 혜택도 설명해 좀잘 되는 거를 전체 영상을 외국아아 음. 그거는 제가 그 강의 커리큘럼 중에 아예 그거는 <웃음> 유튜브 촬영아 <웃음> 근데 여기 너네 목소리나 이렇게 나오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와인? 람은이이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요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이 CCTV 화면을 보여주면서 그 화면 속의 남자가 성공했죠? 근데 한 2화까지 음. 봤으니까 이게 뭐감상표응 사실 취해서 내용을 잘 모르겠다는 <웃음>